따뜻하고 소한 맛있는 미역국. 벌써 세 그릇째야 나라야. 그러다 미션 떨어지면 어쩌려고. 미션을 떨어져?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대. 웃지만 너무 맛있는걸. 중요한 오디션 전에만 안 먹으면 되지. 뉴스야 뉴스. 칼리오 피님의 데뷔반 오디션이 열린대. <웃음> 샤이니스타 25화. 포기하지마 등급을 올려라. 아, 그, 그럼 오디션 착 붙으라고 찹쌀떡을 먹으면 되지. 또지 <웃음>